오늘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광고를 찍고 어 중간에 화보를 찍으러 가는데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지금 쉬는 타이밍에 브이앱을 하는 거예요 네 축하해 주세요 지명 광고 찍었습니다 <웃음> 아 반가워요 아니 네 광고 찍었어 나 처음에 너무 떨려 가지고 막 굳어서 하다가 나중에 좀 굉장히 풀어서 재밌게 잘 찍고 왔습니다 <웃음> 네 고마워요 오빠 무슨 광고예요아 무슨 광고인지는 아직 오픈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대해주세요 나중에 네, 찾아봐 주시면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광고 주신 분들 정말 좋아하시겠죠 <웃음> 싫어하는 음식 알려주세요 딱히 싫어하는 음식 뭐 없는데 네뭐 딱히 뭐 그렇게 싫어 다잘 먹어요 오빠 민초 좋아요? 네저 생각보다 민초 좋아요 저한테 좋은 기억이 있는데 교수님 성함은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연극 그 공연 연습할 때 우리 학교 교수님이 아직 그 민트 초콜 좋아하셨는데 그걸 제 입에다가 칭찬할 때 넣어 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민트초코 되게 좋아해요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뭔가 칭찬받는 기분이에요 아직도 세윤오빠와 케미가 기대돼요 맞아요 세윤이 카메오로 나왔다고 지금 기사가 올라왔는데 제 부탁도 하고 섭외팀에서도 이제 섭외해주셨는데 그냥 뭔가 1박일 가족이 나오니까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때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1박2일에서 제일이었던 음식 어 저는 그때도 얘기했는데 방송에서도 그 보리굴비 있잖아요 그 녹차 보성 보성인가 그쪽 가가지고 그 먹었는데 아직도 잊혀지가 않아요 그때 밥 혼자 다 먹고 와 너무 맛있다 이래가지고 서울에서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오빠 플레이리스트 공유해 주세요 플레이리스트 블레이리스트가요. 지금 어느 날 우리, 어느 날 우리 크로쉬 노아줘 10cm 나의 어깨에 기대어 라비의 비, 데이앤 나이, 그게 아니고 뭐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이걸 뭐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었는데, <웃음> 뭐 정말로 사랑한다면 뭐 이런, 이런 것들 있어요. 요즘 최근에 들었던 거. 자, 오빠 담배 피우는, 저는 비우면 입니다 네, 뭐냐면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나도 모르게 대답을 했데 인기를 실감하고 계신가요? 글쎄뭐 인기가 주위에서 요즘 팔로우도 늘고 근데 그게 다 우리 주연 배우들 덕분이기도 하고 작품을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 이기도 한데 와.. 이거 지금 4만명이 봐주시고 계신거예요 하... 영광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작했는데 4만명이 사랑입니다. 지금 감동이 인기 사실 뭐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근데 주위에서 전화 많이 해주세요. 이..뭐랄까.. 작품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 지평이 캐릭터도 밉지 않다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해 주셔서 기분 좋아요 저희 작품 네, 좋은 분들이랑 함께하니까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죠 지금 지평씨처럼 말할 수 있어요 갑자기 열차 지평씨처럼 말할 수 있어요 뭐 그게 나한테 지평씨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다른 질문도 해 줬으면 고맙겠네 <웃음> 오빠 주량이 얼마 정도예요? 저 옛날에는 잘 마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병 먹으면 피곤하고 힘들고 그리고 술 자체를 원래 자주 안 마셔요 저는 그냥 기분 좋게 마시긴 하는데 소맥, 소주, 맥주 다 마시고요 소맥 먹는데 사실 저는 그걸 가리는 것 보다 앞에 있는 분이 뭘 마시느냐에 따라서 혼자 따로 마시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분이 소주 마시면 소주 마시고 소맥 마시면 소맥 마시고 그냥 맞춰 왜냐면 술 어차피 못 마실 거 기분 좋게 얘기하면서 네. 오빠 떡볶이 좋아하시죠? 네, 떡볶이 좋아요 뭐 사실 떡볶이는 다 마시는 것 같아요 맛집도 많지만 그냥 떡볶이는 다 좋습니다 분식... 집 떡볶이는 그 취향대로 좋고 너무... 오빠 치킨파 아니면 피자파? 전치킨 머리 넘기는 습관 많이 하는 거 알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역할 때문에 앞머리를 어, 잘 이제 튀니까 못 자르니까 저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눈이 찌를 때만 다 저도 모르게 급하니까 막 하는 거 같아요 오빠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요, 아직 제가 결혼 생각이 없는데, <웃음> 그 만약에 결혼 생각이 생기면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죠. 보조개 이거 유전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외가 쪽이... 그러니까 외가 쪽의 어머니가 딸만 여섯인데, 제일 큰 이모가, 보조개가 들어가셨대요 저는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이후로 집을 나가셔가지고 TMI 근데 어쨌든 눈도 갈색이시고 보조개가 들어가셨대요 아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근데 이상하게 외가 쪽 우리 다 아들들인데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다 보조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섯 명 모이면 다섯 명다 들어가요 보조개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7만분이 7만 1,779명이 라이브를 보고 계신데 제가 뭐 해야 되나요? 장기 촬영이라도 <웃음> 너무 감사하고 와 너무 진짜 너무 자 그러면은 저 우리 홍보팀에서 얘기하는데 캡처 타임이 있도록 다양한 포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끊겨 갑자기? 고마워요 7만 7만 명 감사하고 또 끊겨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빠 빡빡이어도 사랑해 아니 내가 빡빡이면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어 실제로안 받기 때문에 오빠 립 정보 알려주세요 글쎄 이게 내가 우리 우리 스태프 친구들이 발라주긴 하는데 립 정보요? 기회가 되면 만약에 이게 되면 제가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립? 이게 뭐야? 기미다 <웃음> 어쨌든 사랑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저희만 마칠게요 자, 이제 이걸 끌려면 종료. 핫어예 yeah. yeah. 우와! 소리한번 억지게.